Uh, yeah, my life is lovely, now I'm focused on me You said you were about to die, I guess the car is on E But see, I ain't even tripping, cause I just chose to believe That somebody gon' come around and give me just what yeah. 불쌍 분야의생이에요 요즘 날씨가 급 추워졌는데요 작년에 입었던 롱패딩 그대로 꺼내 입는 건 아니시겠죠? 올해는 롱패딩 대신 쇼패딩이 대세라는 사실 사실 롱패딩은 안에 뭘 입던지 그냥 하나만 딱 걸쳐주면 망고 땡 하지만 오늘도 내일도 맨날 맨날 그 옷이 그옷 같아 보이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숏패딩은 하이 코디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스타일을 매일매일 연출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숏패딩 맛집 브랜드 3 스톤 아일랜드, 노스페이스, 그리고 디스커버리 3개의 브랜드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스톤 아일랜드 이건 는 이장님의 옷인데요 마치 제옷 같죠? <웃음> 이 제품은 신상은 아니고 몇년 전에 구입하긴 했지만 유행에 밀리지 않을 만큼 디자인이 굉장히 무난하게 나와가지고 계속 오래도록 입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은 아울렛에서 65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하 지금은 스톤 브랜드 패딩이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보통 스톤 다운 재킷 가격대를 보면 140만 원대부터 2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요. 그나마 19, 20 신상 중에서 이장님이 기존에 있는 거랑 비슷한 이 제품이 젤로 저렴한데요. 이것도 90만 원! 할부로 사도 다 못갖고 봄옵니다. 따뜻해져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패딩은 노스페이스의 눕시다운인데요. 2000년도에 이장님과 제가 엄청 입고 다녔던 그 옛날 패딩이 사실 뉴트로 열풍으로 나오게 됐어요. 10년 전 감성을 한번 느껴보려고 눕시를 입으러 매장에 가봤는데요. 가격은 백화점 정가가 2 6 9 0 0 0 원이고요. 충전재는 예전에 비해서 좀덜 빠방한 느낌? 혹시나 소관지 핀 나오나 싶어서 입어봤는데 하, 이장님 왜 이렇게 안 어울리던지 빠방한 미쉐린을 기대했는데 약간 다이어트 오일 정도 한 그런 마른 미쉐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패딩은 디스커버리 마운틴 쿡인데요 요거는 네, 실제로 입어보니까 완전 요물이더라고요 유럽산 덕다운이 들어간 디스커버리 마운티쿡 다운은 밑단에 밴드가 바람까지 막아줘서 보온성이 좋았는데요 디자인까지 완전 포근포근한 감성 가격은 359,000원으로 이건 진짜 커플템으로 입어도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커플로 입자니까 대답을 안하더라고요 올겨울 다시 돌아온 숏패딩의 대유행으로 따뜻한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 좋아요? 좀 하세요. 아, 너무 하신다. <웃음> 안녕!